현재 시간 7시 30분 저는 회사에 1등으로 또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졸구라는 건데 졸도할 정도로 꾸준히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챌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달 동안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30분 동안 책을 읽고 업무를 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세웠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회당 10만 원을 회사에 이제 회식비로 내겠다라고 했는데 보이십니까 제가 진짜 한번 빼고 다 성공했어요 물론 한번 실패해가지고 네. 10만원 돈했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4년차 직장인 윤대리가 되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일을 하는 동안에 업무시간에 생산성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여러가지 영상도 찾아봤는데 오늘은 제가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을 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생산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7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 세우는 시간 가지기 신수정 부사장님의 책 일의 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획은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려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고 가시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제가 제일 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업무 시간이 되면 저는 계획부터 세우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어떤 루트를 통해 가는지 대충 한번 쓱 훑어보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잖아요.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계획을 세움으로써 그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시간대별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같아요. 어차피 일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프하게 업무의 순서와 할애시간 정도만 체크해두고 일을 시작합니다 두번째 나만의 데드라인 세우기 여러분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 역사학사 파킨슨이 1955년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기고한 데서 유래한 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무란 정해진 마감시간까지 늘어지기 마련이다 대학교 과제를 생각해보죠 교수님이 기말 레포트 과제를 3주 전에 줬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 레포트를 21일로 쪼개서 뭐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초안 작성, 서론, 본론, 결론, 뭐 검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예 제출 하루 전부터 마감 1분 전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대학교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데드라인을 정해놓습니다 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정한 데드라인보다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버리고 오늘 안에 끝나는 업무는 내가 몇 시까지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타이머를 켜놓고 일을 하기도 해요 사람이 데드라인을 잡아놓으면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일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다른 일 들어오니까 예 그거는 알아서 잘 조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가사 없는 플레이리스트 듣기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에 제품 사진을 촬영하는 일과 컨텐츠 기획 및 제작 그리고 SNS 채널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약간은 창의성을 요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기보다는 카페처럼 약간의 소음이나 음악이 있어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중력이 딱 필요한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저장해둔 어, 가사 없는 플레이리스트 듣습니다 평소에는 듣지 않아요 딱 그때만 듣습니다 그 음악이 들리면 이제 제 내가 아 이제 집중할 시간이구나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그 몰입을 하게 될수 있더라고요 좀 트렌디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어, 프렌치키비주스의 앨범을 하나 그냥 돌려놓고 편안하게 라운지 같은 데서 일하는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는 톰미쉬의 비트테이프 적당히 좀 텐션을 높여야 할것 같다 싶으면 어, 에드워드 블랙의 비트테이프를 틀어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런데 회사에서 이어폰 계속 끼고 있다가 부장님이 부르는 거못 듣고 동료가 협업 요청하는 거못 듣고 그러면 이거 이거 진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괜히 막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안 좋아지거든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소니 링크버즈라는 아주 신박한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니 링크 버즈는요 보통의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도넛형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주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 BGM이 깔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음악소리가 아주 고음실로 제기에 흘러나오면서도 주변 소리가 다 들려요. 되게 비싼 스피커를 켜놓고 일하는 느낌? 근데 내가 원하는 노래로 나만 들려. 진짜 신기해요 이거. 저처럼 회사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이어폰을 끼거나 소리를 아주 낮게 해두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소니 링크 버즈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 를다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게다가 스피크 투챗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음악을 듣다가 제가 목소리를 내면 알아서 음악을 멈춰 주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낀듯안낀 듯한 이 자연스러운 소니 링크버즈를 사용하면 내 일의 능률을 높이면서 회사에서는 일잘러로 눈도장까지 찍을 수 있는 거죠 네번째 5초의 법칙 활용하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요 당연히 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미루는 경우도 생겨요 여기서 이 일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일은 하나 둘씩 쌓여가는데 업무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에 이건 생산성 저하와 야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속으로 5초를 세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입으로 내뱉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5 4 3 2 1 이렇게 하기 싫을 때 5초를 세잖아요 정말 귀신같이 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숫자 5를 세는 동안 우리의 뇌는 다른 것들로부터 신경을 완전히 꺼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해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거나 좀주저될때 그럴 땐 과감하게 5초를 한번 세우세요 다섯 번째 10분만 하기 원래 인간의 집중력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8시간 동안 회사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을 다 집중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럴 때는 침펄풍 고민상담소에 나왔던 김풍 작가 님의 10분 집중법을 활용해보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해보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거나 몰입하지 못할때는 타이머를 10분 맞춰놓고 딱 10분만 하는거예요 그리고 10분이 다 됐다? 그러면 딱 그만둬요 더 이상 하지마 그리고 쉬어요 대신에 뭐 유튜브나 SNS 그런거 들어가는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다든지 잠시 한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쉬는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고 다시 타이머를 10분을 맞추고 또 10분 동안 집중을 해봐요 이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딱 드라이브가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타이머고 뭐고 10분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몰입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건 업무뿐만 아니라 독서나 공부든 어떤 일을 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할 때 시도해보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체력입니다. 위생이 이런 말이 나오죠. 무언가이루고 싶다면 체력부터 길러라 저는 생산성과 집중력을 논할 때 다른 어떠한 방법론적인 내용보다 이 체력 한 단어가 결국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서른이 되다 보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쉽게 지치고 회사에서 쾌한 눈으로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 겨울에 매일 아침 눈에 성에 껴가면서 런닝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체력과 자신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분 동안 1.7km 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핑계되지 않고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닝을 할 때도 이 소니 링크 버즈는 빛을 발았는데요 한쪽 유닛 기준 4.1g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가볍고 착용감이 편해요 제가 귀가 작은 편인데도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어도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도심 러닝을할 때는 주변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엄청 신경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니 링크 버즈를 사용하면 주변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 소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아도 아주 안전하게 런닝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k 로 클리어 저처럼 주변 소리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뛰고 싶은 러너 실내에서도 외부 소리와 BGM을 동시에 듣고 싶은 직장인 통화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은 영업사원과 프리랜서 이 모든 분들을 위한 최적의 이어폰 소니 링크버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 경기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손흥민은 저기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할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아무 생각 안 한다였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뛸때 본인의 연봉에 대해서 아니면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본인의 은퇴 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오로지 그 순간 본인이 할 몫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전부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 왜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물론 그런 고민이 들 수는 있죠 하지만 어차피 내 선택으로 지금 이 일을 하기로 했다면 응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순간 에 집중하는 것. 다른 생각 말고 Just Do 하는 것이 현재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산성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저번 영상 보니까 댓글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방법들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꼭실천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을 지원해주신 소니 링크버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로 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겠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Don't think, just do 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